어더게이건 누구나 해코수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코수의 법칙 오늘은 해코수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핵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지? 해코수 유키입니다 해코수 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공격 막으세요 그리고 말렛 찍으세요 그리고 많이 때리지만 됩니다 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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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p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핵고수가 될 시간입니다 핵고수의 pvp 법칙 함께 하시죠 예이 자 먼저 첫번째 법칙 무빙편입니다 무빙 이거 간단하게 설명 가 가지고. 오 여기서 더 배울게 있나보네요 있나 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는 요 백무빙이랑 앞으로 가는 무빙 옆으로 가는거 어차피 랭킹전에서 쓰는거 보여드렸었죠 이제 콤보에 활용할 무빙을 배워볼 거예요. 저주 있으시죠? 크아... 또또 또... 김블록스님 거 보고 저주의 악마 바로 얻어놨었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찔르고 뭐, 어떻게 어 하신 거죠? 뭐뭘 하신 거지? 이렇게 바로 R을 누른 다음 Q를 눌러 상대방 앞으로 가는 무빙입 오 랭킹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거리를 유지하는게 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찌르자마자 큐로 앞으로 무빙 아 이렇게 좁히는거 어, 요런느낌인가요? 오 <웃음> 아, 잠깐만 나 진짜 <웃음> 처음으로 찾은 게임의 재능인가 게임할 쉬지도 잘하는 게임이 있었나? 시프트 계속 누르고 하시. 아시프트랑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찌르고? 자. 오 방금 됐네요. 이걸 세 번만에 하시다니 대단하니다아아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게 뭐 카타나로 배울 수 있는 무빙도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랭크전으로 가면은 어 이게 저주 양만은 필수인 것 같아. 카타나 무빙 영상과 시청하는 김블록디님 채널에서 따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고수의 법칙 페리편 역패링이라고 아시나요? 역패링이요? 응. 역패링이라는 게 있어? 막고? 맞고? 맞고 찔러 오 이거를 한번더 반격하는 기술이네요 대박인데? 어떻게 한거야? 반격에 반격을 하는 역역역에 뭐.. 역패링 그런 느낌? 방법은 엄청 쉬워요 페리로 발차기가 날아오기전에 바로 프를 눌러서 역패링을 하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바로 한번 써보죠 오야 방금 뭔가 막 주고받은 느낌 있었어 이거 어, 신기한데? 오 어, 한번더 한번더 한번더 나 뭔가 되게 방금 잘하는것 같았어 찌르고 맞고맞고맞고맞고맞고자 <웃음> 그러면 다음 세번째 해고수의 법칙 콤보편 이제 제가 사용하는 콤보를 하나 알려드릴게 요전 랭커 1위가 직접 쓰던 콤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뚫르고 오와 뭐야 피가 순식간에 3분의 2가 달았어 이렇게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신거죠? 알려주세요 저도 아까 그 무빙과 저주 그리고 고스트 초크가 있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주 R 누르고 아 고스트 초크로 마무리 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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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좀 종합해서 연계되는 그런 느낌이 있군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거 한번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야말로 센스를 넘을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배틀 한번 해보시죠 렛츠고 두두두두. 자 쥬쥬 아오오 아. 아. 아. 싹싹싹 고스탠드 패패링패패아아배배 s u 있잖아자자자자자오오오오오케오케 c 오오오케 오케이 c k suck, suck, suck, suck, suck, suck, suck, s 아 c k s 거 c k suck, s 안 c 오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패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딱, 딱, 딱, 딱, 딱. 미래식 아야. 그렇지 여기서 콤보. 나이스. 아 방금 마무리가 안 됐어. 나도 방금 한번 콤보 한번썬것 같은데? 사, 사, 어. 그래도 선생님과 조금 싸움이 된다, 이제! 야! 아우! <목소리> 콤보 당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만. 아, 선생님, 저 오늘 콤보 들어간 게 있나요? 아, 근데 내가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안 되네. 너무 강해지셨어요. 저 반피나 까으시 오 선생님 밥 비나 깎았어요 제가 진짜 잘하시네요 랭커 1위도 제가 풀피로 이겼었어요 아, 아, 그래 나도 이제 진짜 강력해졌다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긴 하네요 아 이게 예, 또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핵고수의 법칙 PvP 실전편 한번 김블록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 이 기술들 연말을 해가지고, 랭킹전 첫승! 한번 진짜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김블록스님 채널 놀러가셔서,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랭킹전 도전 갑니다. 유빠!